저는 일단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어제 마스터를 조금 새로 바꿀까 해가지고 이제 벤타이 마스터랑 그다음에 저희 카라반 추천히 둘러볼게요. 자 여기는 서미시고 제가 보려는 게 이거 마스터죠. 얘 모델이 프리티 어, 플러스에요 네, 프리티 플러스. 포리치 플러스요? 네, 오늘 15인승 차량으로 만들어진거고요아 버스네요? 네네 어... 안에 들어가 네, 볼게요 네. 바닥은 요크 바닥이고 이렇게 스윙으로 워크스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벤타입답게 후면이 열려있게 되어있고 침대 부분이 한 2인으로 충분히 넣으실 수 있고 샤워실도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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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랑 개별 속에서 다 포함해도 7,100만 원이에요. 가격대가 괜찮네. 자, 이거 포리치 내부 한번 볼게요. 가격대가 다른 마스터에 비해 경제적입니다. 7,000만 원대에 이렇게 스윙으로 가능하시고 워크스루가 가능하고 딱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 공간 나오고요. 이렇게 베드 공간 두 분은. 딱 누우실만한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뭐, LG 스마트 TV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싱크 공간이랑 컨트롤 패널, D5 들어간 것 같죠 그리고 전자렌지는 이렇게 1인 2인이 쓰시기에는 딱 좋네요 어, 여기는 테일러 꺼 냉난방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뒤에는 후면부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위에도 루프랑 어,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빠져 있어요